빅쿠트 초등부 3, 4학년 공주차 호연 블랙패드 센터 류지원 천안안호석 충남 박영준 선수 등 파이팅! 바랍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에이콘트 플러스 70 황수환, 오! 김성호, 아이저! 이경수, 김경수 그렇지! 경고야 위에 올려라! 올리면 된다! 그렇지! 하단 들잖아요! 스노차! 하단 들잖아. 나이스. 나이스. 오 나이스. 아, 하단. 치 하단. 무릎 들잖아. 들어서기. 경건이 형. 경건이 형. 경건이 형. 무릎 들잖아. 쓰어버려요형 어. 어. 무릎 들잖아요. 신경 쓰지 마. 무릎 들잖아. 야, 위에 위에, 위에. 오케이. 올려. 예, 예, 아 예. 올려라. 계속 계속 올려. 맞아지고 올려. 하나하 나이스! 올려! 나이스! 예. 나이스. 예. 아, 좋은 공들아왔아자 보고 계속. 3번 보고 정관전관이 천천히 알아주면서 상단. 이 아니야 야, 너무 단조로. 워가 너무 단조로. 아 주먹 너무 높아 저기. 중간도 먹었다. 다 먹었어. 야 거리 주고도 올려. 아. 아. 야 힘. 아힘 빼. 아침 빼고. 아니야, 맞지 마! 맞지 마! 돌아! 오케이! 야, 2초 초 형아, 15초! 15초! 들어가! 하단. 아니야, 하단, 하단! 하단! 아 하단 하단. 하단, 하단! 하단, 하단! 안 돼, 빨 하단, 하단! 안 돼, 하리하 돼, 하안 돼, 빨다 선수의 결승 진출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다음 경기 마이너스 70kg 69번 민주평 선수